예. 예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질이입니다. 으흠. <목소리> 네, 저번 시간에는요, 지질이 뿅뿅뿅. 활을 간단하게 와이퍼를 이용해서 가지고 만들었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. 네, 저번 영상 보고 오셔도 괜찮고요. 자, 이번 영상에는요, 이 활을 사용할 수 있는 화살 그리고 관역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재료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500억을 투자하시면 이렇게 80개짜리 산적꽃이대 전련테이프 순간접착제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런식으로 네오디움 자석도 조금 필요합니다 네오디움 자석 사이즈는 뭐 별로 크지만 않으면은 뭘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크면은 뭐 앞쪽이 너무 무거워져 버리겠죠 그리고 뭐 기타 공구들은 어 뭐칼뭐 이런거 밖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느정도 감으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될 네오디움의 자석 그렇죠? 네오디움 자석의 굵기만큼 이렇게 두껍게 싸주시면 어느정도 될것 같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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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굳은 것 같으면은 이 녀석들을 포함해 가지고 전련 테이프를 이쪽에다가 이쪽 높이에 맞춰 가지고 한 번씩 좀더 붙여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화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관역을 만들 차례죠 관역은 사실 여러분들이 딱히 만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를 열어봐라 냉장고의 벽면이 전부 다 철판이기 때문에 이런 자석 같은 것들이 쉽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콤파스로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관역을 만들어서 냉장고를 향해서 이렇게 발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짜잔 네, 껌딱이죠 네. 철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예쁘게 달라붙어버립니다 자이 원리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쏘면 되겠죠? 자 저같은 경우는 네, 별도의 스탠드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쓰다가 남은 이런 나무토막이 있어가지고 약간 사선이죠 이런식으로 계속 썰어가지고 녀석이 꼽힐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손잡이에 있는 이쇠 부분을 조금 자 잘라주도록 해야 되겠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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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짜자잔 인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불쌍! 음, 아니 고거 조금 삐져나왔나? <웃음> 지다 네,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뭐꼭 관역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라든가 이런 데다가 간단하게 관역을 만들고 네오디움 자석이랑 꼬지 대자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, 재밌게 화살, 활 만들어서 재밌게 발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습니다 Yes